최근 지진을 살펴보면 3월 23일 대만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3월 16일에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후약 3개월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중앙구조선 단층대 부근에서 거의 매일같이 진도사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8.1도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중앙구조선 단층대 주변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에 작년과 비슷한 지진의 패턴입니다. 지진과 화산은 거의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과거의 히스토리를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4월 8일에 홋카이도에서땅 울림 현상도 있었으며 최근 홋카이도의 우라카와 네무로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 주변도 지진이 증가하면서 과거 여러번 설명을 드렸듯 바로 그 동해 이시가와 현 노도반도 지역과 후쿠시마 지역에 연쇄 도미노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기이 수도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약 2주 전인 3월 29일에도 규모 2.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3월 19일은 기이 수도에서 하루에 4번 연속 지진이 발생하는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번 지진이 일어난 건 지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와카야마 근처에 기이 수도에서 하루에 세번 지진이 일어난 건 과거 2004년 6월에 있었고, 그후 3개월 후의 9월 5일에는 기이 반도 남동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하루에 두 번의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2004년에 대지진은 기이 반도 남동쪽 앞바다 지진으로부터 시작되어 니가타현 주에스 지진과 홋카이도, 구시로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규모 7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수도 주변에서 신발무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처럼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